네, 안녕하세요. 범프포트조정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고 있는 도구를 이용해서 APK 파일을 분석하는 그 방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이제 취약점 진단을 할 때나 악성코드 분석을 할때 APK 파일을 이제 디컴 파일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어, 기존에 있던 APK 파일을 자바 파일까지 우리가 생성을 해야만이 이제 분석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도구들이 JADX 같은 도구나 아니면은 바이트 코드 뷰어 이런 도구들을 이제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유료 그 유료 도구는 JB라는 컴파일 도구를 사용합니다. 어 근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자바 파일 그 APK 파일을 그다음에 이제 DEX 파일 그다음에 어, 기존 클래스 파일을 j a 파일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다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변환시켜주는 도구이기 때문에 편하기 때문에 사용을 합니다. 어, 근데 이제 가끔씩 요거에서 이제 호환 안되는 그런 코드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랬을 때는 어 이제 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이용을 해서 여기서 제고해주는 APK 언어라이즈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좀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이 어떤 경우인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정상적인 그냥 그 이전에 정상적인보다 이전에 어 자바 파일로 된 코드들이 있어요. 그리고 API가 조금 낮은 네, 그런 호환성이 좋은 것들이 있는데 인식해뱅크라는 APK 파일을 그냥 이렇게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러면 이렇게 분석이 되죠. 그리고 컴으로 들어가서 이거 인시큐뱅크에 있는 클래스 파일들을 이렇게 열면은 이렇게 어, 자바 파일로 다 변환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분석이 굉장히 잘 됩니다. 왜냐면 이거는 이전에 어, 만든지 오래된 앱이기 때문에 호환성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되지가 않아요. 자 그런데 최신 기반에서 만든 그런 코드들을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바로 이제 코틀린으로 된 코드입니다. 이건 제가 직접 만든 이제 코드인 것이고요. 이쪽으로 열면은 어, 리소스 파일에 보면은 클래스전 데스 파일 있죠? 이것들이 다 x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뭐 열려고 하더라도 예, 분석이 안 되죠. 안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어 이쪽에 보면은 부가적으로 생산되는 파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코틀린으로 보면은 여기에서 나온 이런 코틀린 메소 정보들 메타 데이터 정보들인데 이것들을 열어보시면은 이렇게 다 깨져 있습니다 제대로 열리는 것들이 이제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나마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JDX에서도 안되고 바이트 코드 뷰는 아예 열리지도 않습니다 자이를 들면 어떻게 이제 분석을 하냐는 라 것이죠 자 그래서 어 이쪽에 보면은 이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쪽에서 이 툴즈의 툴즈가 아니고 자 볼까요 예, 너무나 이제 기능들이 많아져 가지고 예자 여기 보면 빌드 있죠 예빌드에 어널라이즈 apk 파일이라고 있어요 자 우선은 우리가 정상적인 코드 아까 아, 아니고 정상적인 보다는 아, 어디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어있냐예 베이스 apk 파일 여기 있죠. 자, 이것을 열어보도록 할게요. 아까 요거하고 똑같습니다. 요거하고 동일하고요. 이걸 열시면은 이렇게 구조는 동일하게 나옵니다. 자, 비교를 분석을 해보면은 구조는 동일하게 나오죠. 자, 근데 클래스 d e x 파일을 한번 열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안에 있는 정보들이 이제 나와요. 예, 나오죠. 안에 쪽에 계속 들어가 보시면은 클래스 정보들도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어, 이렇게 나오면 오른쪽을 누르시면은 Show Byte 코드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게 자바 파일로 바로 변환되는 건 아니고요. Show Byte 코드를 여러분들 클릭을 하시면은 소스 코드를 스몰리 코드까지 변환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각각의 스트링 정보들, 그다음에 이제 변수 설정하는 정보들까지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해석이면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어, 이게 어떤 어, 것을 의미하는지. 어, 그런 것들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안 보였던 부분이 있었죠. 바로 이제 코틀린 쪽에 이런 파일들이죠. 그 예, 이런 메타데이터 정보들인데 이런 데이터 정보들도 이제 클릭을 하시면은 이거 이제 정상적으로 이렇게 분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 훨씬 더 좋죠. 예, 빠른 것도 분석하는 것도 빠르고 단지 이것이 이제 작업 파일로 이것을 변화해주는 그런 기능들도 일부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코틀린 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디컴파일 코틀린 또 자바 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코틀린에 한그어 한정되어 그한 있는 그런 기능들이고요. 어 부가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코틀린 같은 경우에는 이 구글 쪽에서 이 안드로이드를 개발하는데 공식적인 언어로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후에는 이제 코틀린으로 예, 모든 것들이 다 넘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코틀린이라는 것으로, 어, 여러분들이 개발을 하시면은, 어, 자바파이나 그런 것들로 이제 구조로 이제 바뀌기는 바뀌어요. 근데, 어, 분석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많이 구조가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준비를 해두신 것이 좋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권한 쪽에 한번 볼까요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 파일 같은 경우에도 바로 이렇게 여러분들 확인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해석이 되는 거죠 다 해석이 정상적으로 다 됐죠 자 그래서 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도 이제, 이제 분석하는 거 역분석이죠 역분석으로 할수 있는 기능들이 이제 점점 추가가 돼요 굉장히 기능들도 많이, 많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외부에 있는 어떤 도구보다도 여기에서 제공해주는 제공해주는 이런 도구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 분석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